1등은 힘든 조합 같아. 지금 이 싸움이 조합 느낌상 이게 억가 엇가당할것 <웃음> 같거든. 2대1로투까 맞다가 죽을 때. 겠지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뒤졌다. 1등합니다 묘지 누구냐? 맛이 좋은데 들어와 시우장 잘가요 야 시우장이랑 마냥이랑 맞짱뜨고 있었네 쟤 어, 캐고 있냐? 미친거 아니야? 가 쟤가 쟤가 쟤가가 모시겠지? 미안해. 나도 숨을 못 쉬겠다. 아, 이거 아야가 결국 승장가? 개오반데? 이건 내가 따야지. 아, 진짜. 아, 진짜 존나 많이 왔네. 마냥님, 잘 가요. 아. 아, 나 죽겠다, 자하면 아, 나 신발 왜갈락돈냐 아, 저 양아치, 아이, 솔 진짜 인 아이, 아 아이, 아이, 아이, 장이세이 아이, 아 아이, 아 뭐 아야 너 죽어라 똥 죽어야지 아 문석 아, 와 그새 뜯어갔어 <목걸음> 아. 그 아이솔 와쳤네 아. 킬은 많이, 많이 먹었다 3킬 나 1등한다 지금 빡집중 중입니다 지금 피지컬 폭발 중. 미쳤음.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. 참 신세 다네. 조용카디 나왔고. 버스탄나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못 해, 못 해. 관리를 한 거야. 좀 쉬자고 무리했어. 포크로 못만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리클 병원. 바닥에 뭐 묻혀 있는 건 아니지? 아... 바닥에 <목소리> 바닥에 <병이> 없어. 일단 혈팩이 <목소리> 얼마지? 내영웅 작업해놓은거 보선 다치지 말자고 다치지 말자고 서러워 아 그만 유키네 좀 어, 링크를 아플텐데 나도 아프고 먹을거 안사? 누군가가 연쇄 처치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<웃음> 누가 이끌치냐 아이솔리다. 2대 1다굴만안 맞으면 이기거든요. 와, 졌다 이거. 와, 와, 위크를 뺏겼다고? 씨, 아, 이거 아니지. 아, 개빡치네. 아, 이거 지겠다 리더한테. 이길 수 있을까? 리더 궁은 빠졌거든. 또 혹시 몰라. 어. 아씨. 야, 일로 와봐. 아, 공 빗나갔다, 어? 얘도 빗나가면 임시 안전지대가 종료됐습니다. 곧 보안 풀솔 도겐 아, 최소 GG. 안전지대가 차정됩니다. 아! 위클 뺏긴 거 개바다! 아! 야, 왜 따라와? 어우, 이거 좀 멀미나네. 길이 같을 수도 있어요. 손이나 안 때려. 아, 때려요? 자, 저거 나무 싸워볼까요? 저거 뺏기기 싫은데 가보죠 저템 만들었어 잡아야 돼. 찍어갔다 근데 이동기가 좋아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. 눌러 내려가는 중어 다른 팀도 다 어, 나 지나. 가볼수 이거 있거든요 나라면 아, 진짜 다이 뭐, 거 같은 거 하면 되나? 패킹 이거, 이거 먹고 나갈 있을 수도 있어요, 하여튼. 음, 먹고 갈게. 어, 있다. 씨, 잠시만. 못 먹겠다. 죽이죠? 아니다. 먹고 갈게요. 이러면 산 팀이 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자리 을까 어? 먹었어. 먹을 거좀 있나요? 드릴까요? 아니요. 한번 어? 싸울 어, 잠깐만. 어 이러면 이기겠다. 쟤네 개피 만들어놔서. 가져 어, 가져 가죠, 가죠. 가죠 가야 생 아마 스킬 썼을 거거든요. 아 까비. I 미나막 t u 다 You're a man. w 어 a t took us t h 게 없네 m o k 네 y I'm o 단봉 찾고 h 아, 뭐야 밑으로 가야겠 a m e 치면 죽을 수도 있어서 잠시 m e 보 h 아못 치겠다 아까걔네네2등했던팀 템이 잘 나온 거아닌데 싸워볼까요? 보님지안 나오지. 담보이안나안 나오지. 안 나오지. 나나 만요약 어, 나무 있다. 단봉? 단봉 있어요? 아니야. 나도 이런 거지 한다고. 그러면 새구슬 아, 이거 망치 만들실래요두 개로 망치 만들고. 이 선선하네. 망치랑 단봉, 망치, 단봉, 단봉. 친구네. 어쩌겠어, 날아도 써야지. 생존자가 망치랑 단봉, 무기 만들 수 있잖아. 뭐해, 뭐. 뭐. 그 다음에 세 구슬이랑 합쳐서 모닝스타 만들고 이 문스톤 주제. 그리고 그거 에서 노란색. 잡을까요, 고양이? 생존자가 이 잡죠. 탈출할고 누군가가. 채채우 네. 아, 먹을 게 없어서. 니다 네. 어, 먹을 있으저 물어보자. 네. 물자 저기. 운 얘답 변한 거, 니가 다른 위로 빼면서 가다이아야아가다아가 다른 고양이였구가다거다왔거 여기 여섯 팀 다른 거 아니야? 니가 다니 니가 다가사망했습니다 적이 전니을지배다고있습니다 있어요물리면쳐요 뭐 있어요. 우리? 물리면 쳐? 거리가 망가진 걸 보면 쓸쓸하다요울림요 울림은 차요. 울림은 차요. 울림은 요울림요울요 울림은 차요. So. 얘만 다. 얘만 가고 아, 못잡았다 저거 아파요. 아니, 게 얘만 이렇게. 왜 이렇게 약해? 어. 아, 저제저 저 팀이 피을 엄청 해 가지고 지금 힘든 거야. 탈 사고 갈까요? 아니면은 좀만.. 한국가서 싸울 수도 한국요 한국에서. 라이터 서고 먹을 거좀 만들어 한국에서. 한국에서. 한국에에한국에 한국에서. 한국에서. 한 팀이 있네. 네, 그리고 싸우면 아.. 비슷하긴 한데 모르겠다 누가 이겼지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 먹을 게 없어 어저 먹었어요 먹을 거 싸울만 할때 오면 그냥 칠게요 천천히 갈게 좀. 온타의 리 많아서 천천히 가야 돼. 파티를 관해줘야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힘들어. 써야지. 와, 굿. 또 온다. 일단 포션들 포션 먹고 한타 준비하자 오면. 와요, 와요. 휴식, 휴식. 일단 안을 확인하자고. 돌멩이인가? 낚시추로쓸수 있으려나? 가운데로 몰아볼까요, 이 팀? 좀 쉬자고. 무리했어. 갑옷 이거끼죠? 이게 데미지는 세거든요. 그 대신 방어 는좀 약한데 데미지는 세. 컨트롤 잘하면서 하면 계속 기해올수도 어, 안에 끼지 말고 사이로 몰자 어, 못나오게만 하자 못나오게 사이에 껴있.. 나오게만 하자 어나 복맞아 나 뭐야 그망 어, 갈게 좋아 포션 먹고 다시 가자 고 보고. 천천히. 안전지대 일로가죠 일로 오세요. 일로 일로.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생존자. 이제 안전지대가 두개 있잖아요. 이 안에서만 싸워야 돼요. 여기 들어오면은 경고. 회성화합니다. 여기 안전 저기 왼쪽으로 갔네. 가 볼까요? 저기 싸우고 <웃음> 있는 것 같은데 가죠. 아닌가? 안 싸우네. 다시 왔어. 이제 싸워야 말이지. 돼요. 마지막한테. 저 아야 건총 든을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. 일단 영초디 이제 마지막 싹을 일로 눈물 일로 려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. 그냥 끌고 안타할게요. 에고 30초 버티죠. 30초 있다 싸고죠아 시우장 어떻게 이기지? 도너스. 저거 맞으면 아파요. 무시한. 포션 먹고 천천히. 와 반피가 나가네. 휴식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할수 있으면 좋은데 포션 계속 드시고. 잠시 후 최종 결정 제가 해드리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. 아야 내가 끌면 이것 같은데 끌었다 아야 공맞았니 아야 이길 수 있어 아왜죽어 아 실장 어디가? 이리 와. 들어와 들어와. 죽였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아,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. 길드원인데? 길드원 죽억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 기억,